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고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에이든에게 밑에서 한장 아이린도 밑에서 한장나한장 에이든한테 다시 밑에서 한장 이제 아이린에게 맞아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뭐야? 내패하고 아이린 패를 밑에서 뺐지 내가 닭다리 핫바로 보이냐 겁니다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오타 수정을 줬을 거죠. 그리고 이거 이거 편의성 개선하뇨? 아뭐들보죠 음. 아이린한테 편의성 개선을 줘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야? 해치노트 쓰고 있네 영지 집사가 <웃음> 아이린! 급해 봐 혹시 개선이야? 해가 들지마! 손목까지날아 가볼게 야 노끼 갖고 와라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잠깐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 음, 구라치다 걸리면 영구정지 안 배웠냐 좋아 이 폐가 편의성 개선이 아니라는 거에 네펄 전부 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음, 이 검민이가 어디서 물량을 팔어? 천나이 c m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후달려? 오호 냐네펄 모두 하고 손모가지 건다 그 다음 꺼! 준비됐어? 까볼까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단 따라단 난 쿵짝짝 쿵따라리다리 r a d a n Taradan, 봤 a r a d a n Taradan, Taradan, Taradan, Taradan, Taradan, t a r a 사 a n Taradan, t a r